진욱 씨. 만기입니다. 올라올 만합니다 본선 라운드 진출. 아, 합니다명 미스터 트로트 1대1 데스매치에서 추가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진욱이 추가 합격자로 발표되자 박지현이 격하게 만기며 박수를 쳤습니다. 데스매치에서 진욱과 맞붙어 승리했던 박지현은 진욱이 패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욱이 추가 합격되자 천만 다행이라는 뜻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 패자부활에 성공하신 다음 라운드 진출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 첫 번째 추가 합격자는 오! 진욱 씨. 오, 축하합니다. 진욱 씨 축하합니다. 진욱 씨. 지현이 격하게 방지했니다 지현이 격하게 방지했니다 올라올만해, 맞아, 예, 진욱 씨 추가 아, 합격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본선 라진출 아, 아, 축하합니다. 스물 다섯 명1 5분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